아,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함께 읊조려 볼까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 중에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읊조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씀을 자기가 흠 없이 지켰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음. 가만히 문화생으로서, 또 실제로 말씀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다 외웠고, 그림에서 그렇죠. 그 떠나지 않았는데, 한 가지 나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게, 아, 지금까지 읊조렸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음. 그걸 이제 깨닫게 된. 하나의 그 음. 전기가 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한 거죠 음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세포 하나를 봐도 그 속에 그 사람이 다 담겨있다 그렇죠. 어, 그 속에 모든 그 사람의 과거도 담겨있고 음.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까도 알아낼 수 있다는데 그렇죠. 네. 과거에는 몰랐죠 네. 과거에는 얼굴로 봐야 그 사람을 알았는데 지금은 음. 뭐 머리카락 하나로도 그 사람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는데 성경 어떤 구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게 없다는 걸바울이 음, 깨달으면서 음. 아 똑같은 말씀을 읊조려도 이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읊조릴 때 음. 깨달아지고 음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세워주고 거어가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하는 기업을 음. 기업이 있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음. 은혜의 말씀에 사람을 부탁하는 아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인류 요리사는 어떤 재료를 갖고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씀이어도 이해는 안 가지만 음. 음. 음. 이게 은혜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입으로 읍조리면 음. 신기하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읍조리도록 음.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어디에 부탁했는가, 우리 입으로 읍조리도록 부탁하지 않았는가 아하. 생각을 해봅니다.